머니집에샀침자 이제 저는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버지 나와서 이제 오늘 소를 살펴서 넘갑시다. 이렇 병원 갈때있었는데요 숙소 도착 하루 끝. 나가요. <웃음> 다 <웃음> <아유. 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있구. 다보가거다가 스트리밍 자 이렇게 짐 내일 네, 갈거 챙겨놓고요 자 정리하고 이제 다시 맞아 아 근데 이러고 있다고 나한테 먹어도 괜찮지? 야 먹다가 내가 못 먹어도 네가 다 처리해라 또 남겼어 야 네가 먹은 것 중에 제일 지금 제일 적게 먹지 않았니한채겸 나왔습니다 강이 안 만드는 중음 대전 고차 음. 는 음, 음. 음. 음. 음. 저녁 먹고 이제 강의 야 요즘 보고 다음 주까 지만 바쁘면 이제 그 다음 주 부터 는 다시 원래 대로 돌아올 것같 습니다. 맥고 하나 마시면서 새로 샀는데 한번 빠니까 너무 구겨졌어 봅시다 자 갑시다 왜 이래? 쌍이야 자 오늘도 다녀 사회복지관 또 왔습니다 자, 아, 다행 끝! 다시 서울로 갑시다! 이런 거 처음 보네요. 되게 싸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5사불레랑또트라세쿠키 아니 케이크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할 것도 없고 사무실 가서 편지 잘게. 자 동생은 감칠맛 나는 이오 람입니다 신기하네요. 자 이렇게 영상 작업해서 오늘까지. 좋습니다. 자, 으로 어, 돼지국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돼지국밥에 감자전을 팔더라고요. 어, 오징어랑 맥주 사서 유튜브 보면서.